비키야 어, 소라 누나다 어, 리오나 안녕 키는 어, 글쎄? 리오나 방에 없었어? 없었는데? 어? 리오나 너 지금 말랑이 거래하고 있는 거야? 어, 어죄송 <웃음> 하... <웃음> 아, 누구랑? 아 그냥 나 혼자 나 혼자 아하하 나도 말랑이 많이 가져왔는데 피키가 말랑이 거래하자 그래서 어? 누나 나랑 같이 하는데 말랑이 거래 어?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작은 누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 아, 근데 피키랑 거래하기로 해서 괜찮아 똑같으니까 엄마가 똑같은거 사줬어 안그러면 싸운다고 나랑 거래하면 돼어 그래도 비키가 알면 음, 화낼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기가 늦은게 잘못이지 큰 판이 벌어질겁니다 큰 판이 벌어질거라고요 <웃음> 큰 판이 벌어진다고 <웃음> 자 저는 먼저 이거 아. 젤리볼. 우와, 젤리볼이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하, 아, 이거 엄청 신기해. 아, 그럼 저는 이거야. 복숭아 말이야. 승아 말랑이 좋아요 승인 감저도 승인 승인 다음은 천 이거 핑크 브러지 오 어, 나도 저거 다른 색깔 있는데 이거 헤 그. 올라와 있지? 어? 올라와? 그러네 오, 원래 이거 어떻게 눌리는 건데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지금 거래하시겠다고요? 네? 네? 이거요? 아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됐지? 이거요? 이거요? 이야 그래? 아, 아니 아니 누나 나 이거 말고 다른 색깔도 있어 이 색깔도 있지 형광색 택아 어? 그거 저번에 나한테서 가져간 거 아니야? 어택 그래, 해. 그래. 해. 다시 찾아오는 아유. 기분으로 나는, 음, 이수납브 이거 이렇게 열면, 이야! 이거야. 이거 말랑이 케이스도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나는 설아 누나한테 주고 싶었던 거 주면 되겠다. 이거. 어? 이건 하비 폰 케이스? 아, 요즘 핫한 하비 폰 케이스. 어,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곰돌이. 곰돌이 누나 같아. 어. 승인 하시겠습니까? 승인? 뭐야? 추가 더안 해? 내건 딸랑 스노우볼 하나인데. 나는 어. 좋은데? 승인인데? 정말? 추가! 아니야? 나는 승인, 승인. 응. 오, 그럼 나도 승인. 그럼 나도 승인. 아, 오, 고마워 리오나뭘 해? <웃음> 오, 폰에 껴봐야겠다. 오, 이거다. 와, 이거다. <웃음> 우와. 네. 다음은 음 이거 어 이건 그때 그 이, 인형 누나 기억나? 나랑 놀아, 근데 너 그때 꿈에서 이 인형을 이렇게 싶지 너를 갖고 놀았었는데어 누나 꿈 누나도 꿈 꿨어? 어 baby, 이상한 꿈이었는데 baby, 그때 know. 너랑 같이 이 인형을 선샷.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같이 놀았어 근데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어 근데 내 손에 인형이 있었어 나도 그랬는데 오말 정말... 꿈이었을까? 꿈지지꿈이었지 누나 난 꿈이어도 좋았어 신지하다 이상하기도 하고 오묘지, 오묘 오묘지, 오묘지, 오묘지, 오묘지, 너 나랑 말랑이 거래하기로 놓고 오리온이랑 말랑이 거래하냐? 비키야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까 온다며 아딱 거의 다 왔는데 오다가 어. 아이스크림 사오느라고 어? 대박 아이스크림 나도 줘 나도 줘아 말랑이 오리온 갖고 있는 거랑 내 거랑 거의 다 비슷한데 나 남은 거 있으니까 또 하는 어 예스 나 이거 예스 어. 누나도 먹어 고마워 나는 이거 아 아이스크림 고르느냐고 늦었는데 그런 사이에 말랑이 거래가 끝나버렸네 아이 억울하다 설아 누나랑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웃음> <괜찮은데? 웃음>